미치만두 먹어볼까? 덜 맵게 먹는 법을 드디어 알았지? 미치만두 먹고 튀김만두 먹고 쿨빗으로 마무리 너무 깔끔하지? 어, 어 좋은데? 대박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이네요. 치즈 튀김 만두인데 이게 약간 약간 피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너무 맛있다 <웃음> 맛있어. 여기 입이 즐거운 만두가 미친만두 때문에 유명하긴 한데 그냥 만두도 진짜 맛있거든요? 근데 얘는 처음 먹어봤는데 <웃음> 얘꼭 시켜먹어야겠다, 다음에. 아, 맛있어요. 진짜. <웃음> 그러면, 안 매운 만두. 딱 봐도 안 맵게 생겼지만 사실 살짝 매콤해요 안에 김치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게, 장사가 되게 잘 되잖아요. 유명하니까. 그래서, 항상 만두가 재고가 없어. 맨날 새로 만드는 게. 없어. 계속 끊임없이. 그래서,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다 엄청 신선하고, 굉장히 크거든요. 이거 봐, 크기 봐. 안에 속도 실하고, 되게 큼직해서, 솔직히 한, 네 개만 먹어도, 배가 빵빵해져요. 자, 이제 매운만두! 매운만두는 예전에 한참 매운 걸 많이 먹을 때는 별로 안 맵게 느껴졌거든요 어? 그냥 매콤하네! 맛있네!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번에 랜선 라이프 촬영하느라고 먹었을 때 깜짝 놀랐죠? 어, 잠깐만 얘가 이렇게 매웠나? 이런 느낌? 힘들었어요! 불닭볶음면이나 그것보다 살짝 아래단계 정도의 매운맛 딱 봐도 매운만두라고 표시가 나죠? 만두피 자체가 살짝 빨간색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은 미친만두랑 얘랑 헷갈릴 수가 있어. 왜? 딱 봐도, 어? 빨개. 그럼 얘가 제일 매운만두겠네? 하고 얘는 뭔가 분홍빛인데 속만 좀 빨간 느낌이야. 그래서 어 얘가 미친만두인가 보구나 하고서는 이제 얘를 먹게 되는 거지. 매운만두. 그럼 이제 끝나는겨. <웃음> 너무 좋아하는데. 처음에 먹고 어? 왜왜안 맵지? 어? 뭐지? 나 매운 거 엄청 잘 먹겠나? 라고 했는데 이제 막 오고 있어 어, 근데 예전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덜 맵게 느껴지는데? 어제 엽떡 먹어서 그런가? <웃음> <웃음> 어제 그저께 엽떡 매운맛에 생크림 넣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? 어? 괜찮은데요? 매운데 그래도 괜찮아 먹을만한 것 같아요 아, 여기 간장이 있는데 제가 간장을 한 번도 안 찍어 먹었잖아요. 사실, 얘네들 자체만으로도 간이 굉장히 되게 적당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간장을 굳이 안 찍어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. 오늘은 여 <웃음> 미친만두 먹어볼게요. 아,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났는데요그 예전에 제가 미친만두랑 송주 물냉면을 같이 먹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 미친만두를 그냥 따라 드셨다가 한입 먹고 응급실에 가신 분이 계시대요 제 지인의 아는 분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속이 안 좋거나 임산부거나 노약자거나 어린아이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. <웃음> 뭐야, 이거 <웃음> 아, 효과 없다! 효과 없어, 이거!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. <웃음> 어, 근데 진짜 이거 봐! 어, 촉촉해졌어! <웃음> 우유도 준비해놨고요 쿨피스도 준비를 해놨는데, 너 고민 중이야. 이게, 이런 걸 먹잖아요? 근데 이게 먹는 순간에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, 지금 더 힘들어져서, 그몇번 경험을 했었잖아요? <웃음> 핵볼닭 때도 그랬고 오! 야 토마토 주스! 오! 아니, 진짜 싹진화됐어! 더 맵잖아... 잠깐만... 저게 같은 쿨피스 같아! 먹을 때만! 아 잠깐만, 아, 잠깐만! 먹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... <웃음> 잠깐만! <웃음> 어... 왜 손이 떨리지? 어! 어 좋은데? 어, 원래 이렇게 효과가 좋았나? 싹 사라졌는데요? 먹고 맵다고 바로 먹는게 아니라 <웃음> 약간 기름진 만두를 먹으면 맞아 막그렇다고 했어 이게 뭐 매운 성분이 막 기름 이런 거라서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 녹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먹고 매운 거를 나도 모르게 튀김 만두를 본능적으로 먹었는데 같이 기름기에 싹 쓸려 내려간 다음에 마무리로딱 비워 주니까 괜찮은 거였어 튀김 만두가 준비되어 있는 개수만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<웃음> 자, 아,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음 제가 이제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다음에 미친만두를 드실 때는 미친만두와 튀김만두와 쿨피스를 준비해서 드시면 아주 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<웃음> 실제로 해보셨다면 밑에 후기 남겨주세요 그러면 <웃음>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!